밖에 도와야 되는 건 상당히, 상관없어요? 앞에 빨간불은 어디에 나와요? 아네 잠깐만요 이제 보통 녹화하실 때 빨간불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원래 여기 들어오는데 어네 달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밤이 아니고 그래서 음. 가장 멀리 있는 네 달이 되게 선명하게 이는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밤이 아니고 그래서 음. 가장 멀리 있는 걸 찍으면 좋은데 도로가가 아 가장 좋을 거예요. 그걸 찍으면 좋은데 도로가가 아 가장 좋을 거예요. 어, 합쳐졌어요. 어, 그래 사진에서 입장이 느껴졌요 네. 뭐가 튀어나고 뭐가 좋아는지말해주수 있어요? 있어요? 뭐티어나오고가좋아하장지어한 네. 가장 게어나는게 뭐예요? 어느 분? 네, 네 네. 있어 어, 아,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람이 뒤에 음. 있어요. 아, 네, 맞아 음. 아, 네. 아, 이게 가마 오, 어, 아, 아, 보시는군요. 아, 그래서 네. 이런, 이렇게 다른 것들도 있고, 동도 있는데 이느낌 설명해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웃음> 손만 보여요. 예, 오른쪽만 보이시죠? 왼쪽 안보이고 예. 네. 그고 반대로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 왼쪽만 보이시죠? 네. 오른쪽만 보이시고. 네. 네 쪽만 떠보세요. 어 차진다. 하차지가 좀 많이 멀어져요. 요 아, 네. 네. 이 거리, 이 거리만 아. 아 보이세요? 네. 네. 네. <웃음> <웃음> So, 이렇게 VR 드라마에 대해 하답게 랩, 랩 드라마에 대라동영 만들고 싶은데 저, 이거 가볼게요 아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아무도 없었을까 다 넣었으면 다행안 됐을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면 뭐 아나운세들과 날씨 기회보 하시는 분들이 없고, 이렇게 아. 그 뒤에 CG 넣고 찍겠죠 뒤에 다 보시면 저렇게 나와요 오 네. 깔끔하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별는 바로 이렇저 따는 게 아니라 지금 선으로 관다이트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 더잘나고니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합성해서 위기 예고를 가지고 합성하는 겁 어, 합성. 을